여보세요? 어 지금 가고 있어 도착시간 10분 남았다 어한 10분 남았어 그래요? <목소리> 아, 어제 그 뭐지? 육수 있잖아 음. 닭 그거 한거 그걸 오빠들이 많이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셔가지고는 버렸다 아니, 그것이 약, 약이 약 되는 저인데그것을 엔더기를 네. 넣어. 그, 그 삶을 때 쌀을 좀 넣었어야 돼. 아, 밥하고. 아니, 밥 말아서 먹으라고 했지. 그냥 그러지, 뭔뭐 거기다 쌀을 넣어. 그러면은 막 다리는데 막 완전히 풀어헤쳐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. 죽처럼 먹는 거지. 아니, 죽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다니까. 그냥 풀처럼 돼, 풀처럼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이 삶아야 되고. 어제 대추도 그것이 안 익었잖아. 이게 푹갈라야과했기 때문에 다 가루가 된다니까. 아밥말아서 먹으라고 밥 해주니까 밥도 안 먹고. 아그 아끼려고. 국물을 갖다가 먹으라니까 국물도 그, 국물이랑그 뭐야 황칠이랑 어그저 저저 저 뭐야 그 영지랑 그 뭐야 그거 어 영지하고 또뭐넣었지말고버섯어 감초. 해가지고 푹과가지고 줬더만 그국물은안 보고 건더기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남았으니까 오늘 저또 김밥을 싸야 할 거잉? 그러지안 <웃음> 그러면은 새로 해가지고 김밥용 밥으로 해서 고실고실하게 아 오늘 밥맛있던만 밥통이 좋고만그 찰진밥을 한 거야 찰진밥 <웃음> 아 그래도 나는 그거 어제 국물 마셔서 그런가 몸이 아주 그냥 약발 받는데? 30km 터 30km 더, 어.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6분. 다시 또 6분이요? 4분 남았더니 또, 다시 또 6분 남았더니. 뭐, 뭐, 뭐야 이거? 야, 또 잘못 친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거. 여세요 저기 어디 있어? 도로가에서 못받는가아나 못봤는데 자기 그 카톡으로 보내준 주소로 왔는데? 북동리467 1로 왔어 자기가 오라 그래서 조금 지나쳤구만 그러면 그래? 저잔 여기는 우리가 필지가 없거든요? 여기는 필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 그니까 아 그니까 어, 어디 금방 있는가만 물어봐봐 자기 어디있는데 주소를 왜 이런걸 보내줬어? 지금 우리가 어디있냐면 아니 응. 여기로 와 그냥 아니 주소를 잘 보내준 내가 그 부분까지 간다고 했지 내가 거기까지 가라고 했는 아니 주소를 가르쳐주라고 주소 보냈다고 아부 국동리 보내가지고 그냥 그시 있는데 어이 아, 양반은 뭐 이렇게 하면 아, 다시 번. 가면 되지 다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국동리 사이칠 <웃음> 다시 이 사는 이제 사이칠이라네 그냥 아 국동리가 아니라 국동리네 국동리인데 국동리로 고거아 북동리도 있네 국동리 <웃음> <북동리로. 웃음> 한참 저닮았던 거야 뭐야 한참 잘못았지 427- 끊어. 끊어, 끊어, 끊어. <웃음> 427- 빨리 7, 다, 잘 쳐. 한참 또 가야 돼. 15분 가야 돼. 15분. 에휴. 못 살아, 못 살아. 화빙나서 못 살아. 아우 답답해. 차라리 그냥 숙갓국이 그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, 그러면. 합병나서못 살아. 내가 초급도 아니야, 초보도 아니고, 어? 짬밥이 있는데, 내가 막뭐 말기를 못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이씨, 왜 이래. 왜이 형분들이 진짜 말기를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줘야지.